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쇼챔피언에서 첫 1위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아 네. 진짜 이 상을 안겨주신 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발표하기 전까지 설마 설마 하면서 막 그랬던 말이에요딱 발표 되자마자 갑자기 그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좀울컥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 같이 내 네, 어, 응원해주고 고생해준 멤버들도 고맙고 응어그 <웃음> 아 네, 아, 안 난다 안 난다, <웃음> 난다. 는 여기 너형있으면안해요 노역, 노역, <웃음> 아유 저는 뭔가 그전까지 솔직히 실감이 잘안 났는데 1위 아이브 이렇게 알려주시고 네, 나서 갑자기 뭔가 멋있.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조금 났는데 이 자리에 이제 이 상을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서도 못받는 소감을 저희 여기까지 지금 데뷔한지 일주일 딱? 오늘 일주일이잖아요 응,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1일까지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응, 응.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감사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 그,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그사니다감감사감사다감사합니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저는 근데 진짜 저희 너무 떨려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당신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브 뮤비 틀어지고나요백스테이지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조예끼리 소리질러서. 너요 <웃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음. 그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어떤 분들 얼굴 막머릿속에 떠오르고 일본에 있는 부모님 생각도 나가지고 지금도 고상해요 마음이 아파. 어,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맞아요. 왜. 팬 여러분들 말고, 이름을. 네, 딱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도 조금만,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우리 그 오직 <웃음>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활동주들 아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정말 파이팅. 오늘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만 울고 음. <웃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담하는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웃음> 괜찮아요? 네 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나도 완전 울었어요 쓸...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오혐열레> 아, 갑자기, 갑자기 너무 열. <웃음> 네, 맞아. 맞아. 너무 좋고 슬프고 약간 뭔가 여러가지 그 감정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감정은 맞아. 뭘까? 그까요 진짜 꿈같은 눈물받아 너무 눈물 감사드립니아아 아, 쇼챔피언 우리 음. 쇼팽이요 쇼팽이언 쇼팬. <웃음> <웃음> <쇼팬지야? 웃음> 그래서 저희한테 진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 진짜 오늘 뭐야 감사합니다. 그 대본 리딩 하는데도 거기 그 맞아요 대본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스티커가 저희 스틱 맞아요. 한 명마다 그림을 다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1위 발표된 순간에도 진짜 같이 박찬찬이랑. 첫날이에요. 아 그래서 같이 아, 아, 아, 그런 글썽여 주시고 해셨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 남은 아이브 활동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가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